2 1년 3월 27일 스타트! 공포방송 넘버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아마 신당은 저기 저 끝에 있을겁니다 천천히 한 교시부터 둘러보고 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여전합니다, 여러분들. 많이 많이 낡긴 했다. 누구 있어요? 뭐가 가까이 있는데 누구세요? 당기지 마쇼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그때 그분이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? 혹시 저 기억하세요? 향냄새.. 거기 있죠? 향냄새.. 이거 양인데, 이제는 여기서 제가 저 춤에서 카메라를 몰래 비췄는데 조금 이렇게 비는데 누군가 제의를 드리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. 여성분께서 "누구 왔어요? 누구 왔나요?" 제가 분명히... 잠깐만요. 혹시 뭡니까? 혹시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? 그럼 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요? 어떤 아주머니..잠깐만..아주머니 저 아주머니, 자... 혹시 아직도 딸 기다리고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뭐라고 하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?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한번만해 주십시오 혹시 사진을 원하십니까? 분명히 나 여기서 봤단 말이야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들 뭐야 <놀람> 잠깐만. 우와. 헉!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십니까? 어? 잠깐만요. 방해하지 마시고, 자, 카메라 딴데 돌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.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풀샷, 가 가까이 있다! 어디 계세요? 혹시 올라가 계십니까? 아우, 아우, 아우, 모소리야 아, 아, 아, 왜 그래? 프레시야, 왜 그래? 하지 마. 이 새끼야! 하지말라니까 아, 짜증나니까 진짜 재미없으니까 하지말라니까 짜증나니까 진짜 짜증나니까 하지마. ほっ 몸 한쪽 갈비 쪽 있는데가 뭔가 좀 허전하니 복수가 빼인데다 허전해 다내 뼈가 빠졌어. 원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사진 있잖아요. 오래된 사진 있다고 해서 그래서 똑강이라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야인시대 보면 기똑강 기똑강 하잖아요. 그래서 똑강이라는 폐교와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리고 신당 폐교라고 누가 어떤 분들께서 여기서 신당이 뭐 누가 제를 지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신당 폐교다. 원래는 여기 사진. 왕여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예. 바람이 아니더라도 잘 빨리 되는또 빨려. 기운에 따라서. 바람인 건 누가 봐도 알아. 연기가 이쪽으로 오잖아. 절 유인하지 마십시오. 유인하지 마세요. 자꾸 밑으로 유인하지 마십시오. 안되겠다.